야 이거 완전 좋아 어 닌텐도랑 연결인데? 어 이제 전철 안에서도 닌텐도를할수 있다고 무선으로 아 어, 무선으로? 어 젤다네? <웃음> <웃음> 신작이 나왔죠 리메이크가 아. 알. 어,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면 안 돼? <웃음> 리메이크가 나왔죠 리마스터가 <웃음> <웃음> LG에서 톤프리가 새로 나왔죠 예 LG 내돈내산 리뷰를 지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원팍싱하려고 그랬어 형 지금 다 까놓고 이게 뭐하는 거야 아니, 스위치가 하고 싶었어 <웃음> 안 그랬었던 것처럼 빨리 그래 그래 알았어 참고 잡고 뭐, LG에서 톤 프리가 새로 나왔습니다. 예! Yeah!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저희가 잽싸게 구매해서 네. 아, 내돈내산 리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패키지라고 적혀 있어요. 돈더준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똑같은 똑같은 돈. <웃음> 근데 기간 한정이에요. 제작비 더쓴거 아니? 기프트를 열어보면 네. 짜잔 보시면 음. 야야. 열지마 열지마 열지마! 중고 장치 내려야 되니까 열지마! 네, 이거 중고로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리뷰를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절대 뜯지 않았습니다. 안 뜯었어요. 네 보시면 어. 저희가 짐작만 할수 있는 건데 실리콘인지 아닌지 음. 뜯어보질 않아서고 확인이 안 돼요. 아 그렇죠. 이거는 사은품이니까요. 저희도 사은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톰프이 <웃음> 본체 있잖아. 네. 좋게 얘기하면 미니멀한 거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없어 욕만을죠 <웃음> 지쳤나 이제? 어. 디자인하기? <웃음> 어 패키지가 다 무슨 재난이저같아아 음. 근데 딱 열면 음. 저는 이건 되게 예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그 조그맣고 어. 약간 화장품 음... 그 있잖아요. 팩트 음... 어, 이런 것처럼 음... 얼굴, 동그랗게 생겼어요 어떻게 나는 결혼을 했잖아요. 아, 예. 자, 그래서 팩트인데. 음. 아, 팩트? <웃음> <웃음> 와, 너무. <왜>, 뷰티 채널에. <웃음> 왜 이런가요? 오, 뷰티 채널 왔네. 네. 팩트처럼 생겼는데 아닙니다. 피부에 양보하지 마세요. 딱 열어보면 음. UV 살균. 99.9%로 다 죽인대요. <웃음> UV 스티커가 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폰을 이렇게 충전을 할 때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전기에 연결이 돼야 UV 살균이 되는 거군요. 아, 계속. 네, 요렇게는 안 돼요. 이 UV 살균이랑 음. 또 결을 같이 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팁이 수술용 실리콘입니다. 아 수술용은 아니겠다. 의료용이...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의료용 실리콘입니다. 안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 죠 아, 제가 사실은 음. 귀 안에 지금 염증이 좀 계속 앓고 있어요. 냄새도 나냐 그거? 형만큼은 안 나. <웃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팁도 그렇고 UV 살균도 해주고. 건강한 이어폰. 아, 웰빙. 아! LG. Well, <웃음> <shoot. 엔진> <웃음> 신토물이신토물이왜 나와? 아, 토종 아니요 토종! 아, 막 던져요? <웃음> 아 그래서 올림픽 한다고 국뽕에 취해가지고 지금 <웃음>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왜일까요? 못렇게 <웃음> 의도적인 왜일까요는 뭐야? 왜일까요? <웃음> 자 하나는 보통 네. 일반 충전 케이블입니다 네, USB-C 타입으로 되는 네. 충전 케이블이고요 네. 이걸 꽂아야 UV 살균 되고요 네 그쵸 자그 다음에 하나는 USB-C2 3.5mm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해요! <웃음> 이 <웃음> 3.5mm 케이블은 바로 USB-C를 충전기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3 5 케이블이 들어가는 소스기기에 연결을 하면 얘가 바로 동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블루투스가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좋을까요? 음. 혼자만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싶을 때? 아 형한테 되게 유용하겠네 플스5나 기차, 비행기 닌텐도 스위치나 플스 뭐 이런 네. 것들 할때 되게 유용할 수 있겠네요 완전 좋죠. 어, 무선으로 할수 있지. 네, 그렇죠. 이제 유선 안 써도 되니까. 아, 전철 안에서 닌텐도 음. 스위치 할 때. 왜냐면 스위치는 블루투스 지원을 안 하잖아요. 전철 안에서 유선 이어폰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걸리니까 줄이. 아, 어, 그렇지. 덜렁덜렁 거리니까. 네. 여기다 네. 이렇게 감아놓는다고 이렇게. 어. 이제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스위치에다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네. 바로 무선으로 들으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안덜렁거리나 더덜렁거릴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잡으려면. <웃음> 아봐야되아씨아 뭐야 그게 내 선이 없어지면 이 제약이 없어지니까 편할 것 같은데? 뭐 팔이 길어? 아 쓰지마 쓰지마! 야 쓰지마! <웃음> 플스 같은 거할때 아니 플스 네. 같은 건좀 좋겠다 TV 어. 화면에다 보통 게임을 네. 하니까 네. 거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어, 특히나 이제 거실 넓으신 분들 음, 음. 유용하겠네 헬스장에서? 형 헬스 안 하잖아 아, 한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 러닝머신에 있는 아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블루투스 지원 안 하는 거 많으니까 음. 거기다 딱 꼽아가지고 운동을 네. 한다면 괜찮겠네 <웃음> 비행기 일단 화면이 있는 그런 좌석 있잖아요 고속버스도 프리미엄 네. 이런 거는 음. 화면이 다 있으니까 그런 음. 네, 데다 딱 꽂아서 쓰시면 근데 지금 음. 비행기를 못 한다는 거요 아, 아무튼 유용한 길인 <웃음> 것 같아 유용한데 때를 잘못 맞췄나? <웃음> 아무튼 이제 건강함에 이어서 굉장히 네. 유용한 동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소스 기기에서 음. 3.5mm를 연결하잖아요. 네. DA,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되는 컨버터 역할은 소스 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아날로그 단을 여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음. 여기서 한번더 컨버팅해서 무선으로 쏴주는 거잖아요. 네. 음질에 대한 손상은 있을 것 같아요. 음질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동굴로 사용하실 때는 음질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고려하지 마시고 그렇죠. 약간 특수한 경우에 편의성을 좀 증대해야 될 경우 그럴 때를 좀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한게 장땡이야 LG 톰플러스는 프리... <웃음> <톰> 뭐야? <웃음> U 플러스랑 <+를> 합쳐가지고 <웃음> 이번에 LG TFP9에 사운드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메리디안이랑 합작을 했어요. 영국의 하이엔드 no. 스피커 제조회사의 네. 메리디안. 소스 기기부터 네. 스피커까지 리스너들을 위한 음향 기기에 모든 라인업을 생산하는 몇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어, 그래서 메리디안, 뭐골드문트 괴를 같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비싸죠. <웃음> 이번에 현대차에 메리디안 스피커 들어가요. 어, 연초에 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음 현재 이게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삼성이 하만을 했잖아.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음. 어씨 하만이랑 손 끊고. <웃음> 타로네사를 <웃음> 찾다가 아메리디안으로간것 같아. 음. 그래서 그런지 약간 튜닝의 밸런스 자체가 음, 음. 그 메리디안 스피커들 그 특유의 그음장감 있거든요. 네. 메리디안 스피커가 약간 음장감 있는 그 CDP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네. 약간 음장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해가지고 음, 음. 약간 독특한 사운드 필드를 조금 음. 특징으로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묻어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래서 지금 어플에도 이 사운드 이퀄라이저들을 여러 개를 만질 수 있는데 네. 이머시브, 3D 오디오 뭐 음. 이런 음. 프리셋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져가면서 음. 음악을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한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저의 클래식이에요? <웃음> <웃음> 아, 그 클래식 말고 네. 켄트의 If you're here 나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스매싱 펌킨스 신곡인 줄 알았어 약간 뉘앙스가 비슷했거든 거기에 이제 EQ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머시브랑 내추럴 같은 경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트레블 부스트는 사실 어, 좀 과한가 했었거든요 이 노래를 들을 때는 트레블 부스트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성이 안 느껴져 쨍하니까 옛날 그 아유. 감성을 느끼려면 어. 그냥 내추럴하게 어. 맹하게 듣는 게 제일 낫더라고 <웃음> 약간 켄찮아뭐 음. 고시절 음악들은 네, 네, 네. 그때 그렇게 하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쵸, 저, 저, 어. 저, 저, 저, 그래가지고 네. 약간 좀 맹하고 음. 좀 답답한 느낌이 있고 음. 또 그래야 특유의 그 우울한 느낌? 그렇죠. 어. 어. <웃음> 약간 좀 찌질한 어. 듯한 그 느낌이 나는데 어. 밝은 음악에서는 그 어. 느낌이 안 난다고 말씀하신 대로 트래블 부스트가 좀 좋기는 음.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약간 내추럴에서는 음. 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나? 음. 팝이나 이런 걸 들으면 음음. 사실 내추럴 도나도 답답한 느낌이거나그러진 없거든요 어? 그래요? 팝 네. 한번 들어볼까요? 트레블 부스트를 하니까 지금 엠마리 노래에서는 보컬이 살짝 뒤로 물러나네 내추럴일 때가 보컬이 좀더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미들때가 음... 미들 영역 때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게 음. 좀더 나은 거 같고 베이스 부스트는 두곡다 그렇게 추천을 못하겠는데? 제가 이 전작을 안 들어봤는데 네네. 전작에서 베이스가 그렇게 없었대요 이번에 <웃음> 아... 거야. <웃음> 어, 기본적으로 베이스 양감이 좀 음. 있는 그런 이어폰이기는 네. 해요 이머시브 모드가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머시브 모드를 키니까 전체적으로 센터가 알게 모르게 살짝 오른쪽으로 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거슬릴 수도 있는데 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좌우도 벌어지고 음. 재미로 듣기에는 되게 좋겠다 차라리 확장감을 느끼려면 트래블 부스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 그 느낌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위가 확장되는 거랑 옆이 음. 확장되는 거랑은 내가 듣기에는 스테레오 유지를좀 음. 억지로 찢어버려가지고 음. 음. 음. 뭔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들어보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웃음> <웃음> 누구 말이 맞나? 전체적인 사운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안 쏘아서 합격 쏘면 일단은 뭐 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목을 차라해 버릴 테니까 그냥 <웃음> 펀사운드예요 전체적으로 펀사운드인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미들이 스쿱돼 있는 형태도 아니고 안에 내장돼 있는 EQ가 괜찮습니다 EQ를 통해서 변화했을 때 네. 소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들이 막 많이 없어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EQ를 통한 부스트나 딥 그런 것들만 그쵸, 이제 느껴져서 그쵸, 어, 그쵸, EQ는 그쵸.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운드적으로 조금 음음.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음음. 느껴지는 게 음음. 이게 이제 가격대가 20만원대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럼 최근에 이제 20만원대에 넘어가는 그런 이어폰들을 들어보면 음. 무선 이어폰들도 음음. 소리의 매끈함, 그 다이나믹 표현의 좀 매끈한 느낌들이 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톤프리 TFP9에서는 음. 그런 매끈한 면들이 되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운드의 매끈한 느낌이 좀 덜하게 느껴지냐면 네. AAC랑 SBC까지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런 거였어? 아 그치 사실 20만원이 <웃음> 넘어가는데 지금 <웃음> 아니 FTX도 지원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LG 왜 그래? 나 항상 응원 한다니까 LG 이 튜닝이라던가 사운드의 색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무선 전송에서 많이 깎아 먹은 느낌이 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대 넘어가는 그런 음. 무선 이어폰들이랑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품이 좋은 게 다양한 부가 기능이 너무 좋아. 일단 내 스위치를 할수 있다는 거그 <웃음> 다음에 u v 살균 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그건 같고요. 그건 진짜 장점인 것 같아. 그 다음 부가 기능은 ANC입니다. 이거 ANC 성능 되게 괜찮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ANC 성능도 좋은 데다가 모드를 세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네.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있고 꺼진 모드가 있어요. 꺼진 모드는 뭐예요? 저도 그 부분이 좀 확실치는 않은데 ASC가 꺼진 거 아니에요? 꺼졌겠지? 근데 <웃음> 꺼진 상태에서도 꽤참음성이 좋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에어컨 돌아갈 때 네. 꺼진 모드로 해놓고 있어도 에어컨 소리가 꽤나 반감돼서 들리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노이즈 캔슬링을 딱 키면 음. 와 에어컨 소리가 진짜 싹 사라져요. 그 정도로 ANC기는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냥 듣기 모드가 있고 대화 모드가 있거든요 네. 듣기 모드는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웃음> 라고 이렇게 설명이 쓰여져 있고 대화 모드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하고 대화를 나누시라 라고 네. 이렇게 써 있는데 대화 모드를 켰을 때 그러니까 말소리는 조금 왔다 갔다 하기 좀 편한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이다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음역대는 조금 날리고 목소리가 잘 들리게 그런 약간 미드레인지나 네. 약간 미드하이 영역대들만 이렇게 통과시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모드들이 ANC 성능도 좋을 뿐더러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했을 때 마이크 성능도 꽤 괜찮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가기능의 일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어플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터치 컨트롤을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터치 감도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오작동 계속 나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아예 꺼버리고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것들만 네. 지원하게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음, 음. 저 같은 아저씨들은 <웃음> 터치감도 끄고 활용하셔도 돼요 내 이어폰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어폰 찾기기는 <웃음> 와 <웃음> 이어폰 찾기 모드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내 이어폰은 숨기고 있을게 오. 들리시나요? <웃음> 왼손이게 오른손이게 <웃음> 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지금 통화 어떤가요? 네 목소리 잘 들리네요 <웃음> 목소리는 잘 들려야죠 <웃음> 핸드폰인데 <웃음> 목소리가 이렇게 뭐 노이즈 커팅이 되고 하면서 뭐 조금 끊긴다거나 좀 부자연스럽게 들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네 그런 건 없네요 지금 여기 또 되게 시끄러운 대로변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어, 그래요?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나요? 아니요. 조금 더 노이즈가 많아진 느낌? 아 조금 더 많아진 느낌? 그런 거뭐 인지하지 않, 않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정도의 노이즈는 아니고요. 아 어, 지금 차가 엄청 세게 지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괜찮아요? 음 괜찮습니다. 어, 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뭉개지지 않고 잘 들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빨리 오세요. 아 어, 너무 멀리 왔어요. <웃음> 방금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면서 통화 녹음된 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렇게 좋은 줄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아, 20만 원대 이어폰 치고 통화 품질이 좋다 라고 음. 하긴 좀 힘들 것 같아 Burn milk. 음악 감상용으로는 조금 추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블루투스를 음악 감상용으로 쓰는 사람 있어요? 음악 감상용이라고 하는 거 정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아 언제 쪽 사람이야 형 진짜 요새 그런 얘기하면 우리 손가락질 받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음질이 좀그래서저 스위치를 하게 해주더라 아그 고건 좀... 그렇네. <웃음> 소독도 해주고 어, 소독해주고 어, 그러네요 또 디자인 음. 예쁘고 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 같은데 되게 깜찍해 느낌이 아 그니까 디자인은 진짜 어. 괜찮아 통화 품질이 또 별로야 스위치 알아주신나 하게 <웃음> 아, 몇번 얘기해 게임이나 뭐 그런 음. 것들 좋아하시고 스위치나 네. 이렇게 게임기 연결해서 네. 사용하시거나 뭐 영화 감상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라던가 네. 네. 그런 편의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할만 할 같아요 근데 블루투스 코덱 아 그거 좀 넣어 주지 그거 얼마 한다고그거는 빼박이다 <웃음> 이건 나도 실드 어. 못 치겠어 그 코덱만 <웃음> 이렇게 조금 좋아졌어도 그 <웃음> 네. 메리디안 튜닝이나 이런게 엄청 살텐데 그쵸 어그런건좀 아쉬운 것 같아요 lg 반성 좀 해. 내가 얼마나 밀어주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뇌피셜 입니다만 네. 통화품질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깎아 먹었을 거야 주변 소리 듣기 모드 네. 요거 들었을 때 괜찮았거든요 라고 이수희 말했습니다 <웃음> 아 뭐지 독박 쓰는 기분? 그럼 형 믿고 어, 산 사람들 음악 듣고 막 괜찮아? 괜찮지 스위치짱! <웃음> 스위치짱! 그리로 게임 모드도 있다고 그러면 게임 모드를 키면은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 네, 줄어들고 요새 거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스위치를 하게 해주는 <웃음> 것 같다잖아! <웃음>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그 닌텐도 스위치용 동굴 하나 <웃음> <웃음> 저희한테 <웃음> 소개시켜 주시면 알리, 제가 알리에 많더라 아, 제가 사비를 <웃음> 털어서라도 그냥 <웃음> 형 하나 사주고 끌려야지 <웃음> 그, 와. 사실 LG에 거는 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그쵸, 사실 그쵸, LG 그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LG 저희 하, V40, V50만 해도 음. 이어폰, 우리 유선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게 가고 나서 음. 음. 톰프리 나왔다고 해서 저희 네.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잽싸게 구매도 했고 네. 블루투스 코덱 아 진짜 괜찮아 스위치가 되니까 동굴 넣고 20만원 아 야, 진짜 <웃음> 살균도 해줘요 야 UV 살균 넣고 20만원 아 그래 어, 살균, 어, 어. 살균 넣고 20만원 야 이거, 이거 다른 데는 없잖아 아 어, 그렇네 음, 음. <웃음> 톰프리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저희 리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오늘 뭔가 해 이상해. 좋아요, 구독을 안해 <목소리> <목소리>